장수, <웃음> 어? 쩌라고왜 어? 떻게뺏 어? 뺏 어? 빨리 뺏 어? 얼른 뺏어 어쩌라고 삐졌어? 장수 삐졌어? 삐졌어? 장수 삐졌어?